가자자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 레, 레, 자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시리즈. 자 여자, 여자, 여실여 사정원. 여 뭐야 저거 음. 어, 저런 말을 써. 자 여자, 리자 여자, 말자 여자, 오자 여자, 여자, 오자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, 여 세팅 치는 아, 거 맞지? 아, 딱딱딱. 아, 어인정 그래, 모드로 갈게요. 웬만한 생각보다. 단어 다 되는 걸로. 정말 빠르다. 아이돌 마스터. 디지몬 <웃음> 아이돌 마스터래. 좋아. 딱 돼. 나 예전에 이걸 해본 적이 있다고. 맘마매야. 여보. 나부터네. 미밍폰몬. 어, 아이... 가. 가. 아이오가. 그게 뭔데? 야, 이제..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어, 진짜. 아, 바로 나오네. 저 위에. 이번 꼴찌는나다 아니야 초반이라 아직 몰라 누가 아니야, 누가 폭망할지 몰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의 이거 있잖아 아, 어, 미친 뭐, 뭐, 아, 뭐야 이게 와 나의 히로 아카데미 뭐냐 만화 많이 보셨죠 오... 그런 데엥 엘소스가 왜 나오? 노노야 어, 어? 어? 어? 어? No. <웃음> <웃음> 와 이건 뭐야 노무가 돼 뭐가 뭐데 스킬 이름이야 분리짜들 분리치지도 나호 가자 <웃음> 자 맞아. 자 맞아. 아, 아 아, 아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이아 아, 아 아, 아이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 바가말이게 <뭐끔말이> 저런 말을 써와 <웃음> 2등이다 어 꼴등이다 포켓몬만 열심히 해도 반은 간다 자 이제 그럼요. 룰을 정하자 인센티브 한 판당 상금 만 원씩 하자 네. 1등은 키밍이니까 1등을 주지 말고 그 판에 3등을 주자 3등이 네. 제일 적당하지? 네. 네 어렵다 일부러 틀리기도 해야겠네 으우 이야 마룻바닥 체워맡기 <웃음> 이거 있지 않나? 오인간은 진짜 이거 인싸픽이라고 뭐 쟤는 혼자 1등 하라고 해 우리끼리 인사 티브 가져가자 <웃음> 갑자기 드미트리 <No. 웃음> 아왜드 <두>. 마시고 <웃음> 대머리 우리 <웃음> 다 대머리밖에 없어 지금 하드 <웃음> 아니 왜 자꾸 드야 드리 마시고 와 이거 이어. 내가 붙는다 내 차례가 되면 미장센 <웃음> 맞아요. 미장센 괜찮다. 땐데. 음. 근데... 제가 지로에 핵막물명까지 써야 돼. 오 아, 나라이 스타일기 나야르 음, 나야라가 누구, 누구죠? <웃음> 라탄 침대. 자3등 아 아싸! 3등? 인센티브 방어죠. 이야. 아, 아 맞다 등이었지참 아무 생각 없이 했네. 만노는 나의 것. 그 누구도 내 돈을 떼어서 아 갈수 없지. 그럼. 자 이번엔 4등입니다 4등 4등 아, 아 개어렵다 키위빙만 어려운 게임 레이텔 그렇겠지? 여기서 내가 지면? 아니 어린이 아, 아, 아, 아 새벽이다 아, 새벽이 만원 정립 어렵다 아. 키위빙이 제일 어려워 지금 <웃음> 너무 어렵다 뭔가 좀 다른 거를 해볼까? 우리말 버전에서 외래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해볼까요? 와 진짜 어려울 텐데. 그럼 1등 주나요? 어 이건 1등. 알겠소. 우리말이라고 아, 말투도 우리말로 하네. 미들 아시오. I am 만만. 어떻게 하는 거야? 졌어? 미쳤어. 찢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무슨 첫 번째 단어가 <웃음> <나노가 아닌데>? 졌다고야? <졌다구요. 웃음> 뭐 찢어먹는 인천 뭐야? 진짜 <웃음> <웃음> 제정신 아니네 이거. 우리말 <웃음> 네 아닌 거같은데어 <웃음> <웃음> 인정. 간다고. 어, <웃음> <웃음> 말도 안 돼. 대 야? 오, 크로게, 오지? 하지 울지, 울지, 울지, 지 울지, 울지, 울지, 울지, 울지, 울지, 울지, 울지, 울지, 울지, 울지, 울지, 울지, 지 일단 소봉소봉 소봉소이라니 아니 이거 우리나라 말만 쓰는 거 되게 애매하네 그냥 체크 해제하자 특정 글자를 포함시킨 단어로 이으면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미션으로 갈게요 이번에는... <목소리> 2등으로 하자 2등 아이으 예. 미션도 잘 아, 활용해야지 에이. 미션이 왼쪽에 있네 안녕하세요 미션 감사합니다 영뿐 라이브 밖에 없는데요? 어? 샨 뭐야? 샨샤인 전... <웃음> 현장... 현... 아, 내 천문 레슨이 봉투맨. 아, 조고, 미션이. 아, 미션이 도될데멍청것 미션이... 같은데. 잡하도 될수도될수잡도될 잡하도 될수 있는. 잡도될수있도있 잡하도 될수도 있는. 는 인가? <웃음> 아니 그냥 아, 진짜. <웃음> 말이 대가 다붙라고아죄송합만다 보겠나? 아다아아 진짜. 인간. 아이고. 음. 루 루타. 죽었어요. 루 아, 제가 아, 그네어 뭐야? 진짜. 응, <목소리> 라바 될거 같아서 개꿀 받는다. 박아 <목소리> <목소리> 박아. <박카나. 목소리> <목소리> 아. 너무 느리게 쳤어. 게임 끝났다. 아, 이거 게임밍 재명 다 와. 이르. 아 근데 너무 웃기다야이 미션 재밌네 이걸로 하자. 이번에도듬요 뭐죠? 박한? 미 가져가는 거 아니야? 나.. 나.. 자 돼? 나자 된다고? 맞아. 근게아아 <웃음> <나다> 이게 된다고? 잡아스룬나아드룬아잡아마타시다 젠장. 마타시다 마타, 마타, 마타 될거 같은데? 안 되나? <웃음> 네. 치타 와이거 아, 거저 가는 거다 아 아니 나네? 어 ㅋ ㅋ ㅋ 이차아어어 진짜 빨리 차타 아왜 차타 안차타 뭐냐고 아 아니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 이사람들아이이란 말이야? 아 진짜 웃겨 <웃음> 진성을 아, <근데 웃음> <지동을 웃음> 잃었어 그냥 <웃음> 와노대노대노대어 뭐, 진짜? 파파 있잖아 좋아 파카 파카 되잖아 파파 파카가 어어 이해 감사합니다 파카고 오 뭔가 이게 뭐야 와 아! 우와! 우와! 우와, 대박 진 사람들이야 어 한마 음... 어이씨오 <웃음> 어, 일등 잘가 울루마 울루마 이런다 <웃음> 아니 그래? 울루마고 울루마. 어. 울루마.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. 맞아. 용광로오와로라어 어. <웃음> 일단 안 되는데. 어 되네. 아어 나가 이 가파도 되겠지 뭐. 아. 있겠지. 아파르다. 뭐. 아파 있어요. 아파. 가파. 아파가 왜고 그거예요. 가파르다가 아. 안 되네. 어, 감사합니다. 오. 인하무인인하무인 <웃음> 아. <웃음> 어? <안 하문나>. 인하무인. <웃음> 뭐, 뭐, 아, 나무인이구나. <웃음> 아, 이제 이게 나, 내가 멈춘다니까? 갑자기 다, 다, 하나, 다. 사. 사빠바. 사빠바. 1위. 오. 아, 일단 안 돼. 파. 와, 너네 아, 너무 이, 잘하는 이, 거 아니야, 근데? 아... 소봉, 소봉. 소봉, 소봉. 소봉. 소름, 소름. 소머라기. 오... 음란마귀. 아. 신나? 아. 있지. 음란마귀가 왜 없어? 없네? 아씨 이렇게 보내버리네. 어 아, 뭐야 완전 <웃음> 동점이야? 공동 <웃음> 1등이 뭐라. 될 수가 있구나. 그럼 다음 판에 2만 원 어때요? 어? 좋아요. <웃음> 고따블로 <고도> 네, <웃음> 가. 바로 가. 이번에도 2등. 왕타. 아... 바다. 아 코. 아 급하다? 뭐, 나랑... 오두번 나랑... 오, 나랑... 나랑... 먹었어 나가 뭐... 와나라두번 어, 먹네 나가 음, 나가 나랑... 아, 가서 가 아, 있는데 no. 가서가서가 가서. 아. 가서. 길게 쓰려다가 망한뻔 했죠 아, <웃음> 아 <웃음> 뭐야 쏘라 <쎄. 쎄>. 사사사 레이터 없다 야 나가가 있네 <웃음> 어? 아 빨라 가시고 아... 미션이, 미션이 사람 망치네 기성을 점점 잃어버린다니까? 생각을 점점 <웃음> 안 하게 돼 생각 안 해도 내다 잊지 마세요 봐 아무 생각하이치는데 아이 <웃음> <웃음> 내가 거든요가사 아. 하사 있잖아 네. 사 좋지 삼아 사마. 삼아도 있지 아니 왜 있냐고 기도이 <웃음> 마..도 있나? 와.. 와. 아파! 아, 아파.. 아, 아파.. 아해안 아, 나.. <웃음> 어, 못나 나... 어.. 드디어 나... 막혔다 아 나방가 없어? 나방.. 나방.. 나방.. 나방.. 나방.. 뭐해.. 나방..바.. 빠다.. 닥자.. 열심히 1등 하시네요.. 키미.. 아 맞다! 아, 일상 아, 만드는구나.. 그렇죠. 마그네 마..바.. 봐이있을것 같은데? 없네 안되네? 마그네슘 마그네슘 오. 오. 오. 오. 오. 미쳤네 그냥 썼는데? 아, 그냥. 닥쳐가 없어? <웃음> 닥쳐, 닥쳐. 어 닥! 닥쳐. 닥쳐금 닥쳐. 아! 끝났네? 아 이런! 아이마오는 아, 아, 나의 씨. 정! 에이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에이. 여러분 으으아아리아는 이렇게 감이... 끝내고 그러면은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.